어, 앞으로 유튜브의 방향성은요. 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띵 나와가지고 막 말을 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촬영할 것 같아요. 제가 음, 이렇게 대중 앞에 서가지고 강연을 하는 그 강연을 했던 경험이 많이 없어서 강연장만 가면 자꾸 긴장하고 말이 빨라지고 하는데 아마 오늘 지금 녹화하면서 도 말이 빨라졌을 걸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조금 대본들을 이렇게 써놓기는 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하진 않고 그냥 저 떠올랐던 거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강연하는 거 외워서 말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걸로 녹화가 됐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계속 말을 하는 걸로 영상을 찍으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제 내용들을 조금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제가 말하는 내용들은 거의 다 코스프레 아니면 한복이 제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관련된 내용을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제가 일상에서 뭐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없잖아요. <웃음> 제가 무슨 막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뭐네 뭐 얼굴로 먹고 살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일상을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 같고 아 제가 만든 옷과 음, 코스프레 그 채널이니까 그쪽에 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어, 다음에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녹화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지금 독립출판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는 영상을 쓰지 않을까 영상을 녹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연재하고 있는 그 글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녹화를 해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고 하지 않을까?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얘기를 아주 폭탄으로 녹음하고 있는 한효진이었습니다. 어, 아주 긴 장시간의 어, 영상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음,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있고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날리고 어, 코로나 확진자가 7천 명이 넘게 육박하고 있는 음, 단계인데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밝은 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